먼저 깊은 인사의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를 격려해 주시기 위해서 김창혁 도의원님, 소정혁 시의원님, 2002만회 교회의 이창 목사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올해 3일째를 <목사> 맞이하는 서울라스포 국제영화제의 초과 프로그래머시 허운동 감독님께서 라스퍼 영화제의 취지와 내용을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박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 8년도에 처음 시작을 하는것같습니 북한이 권영화제 자유 정의를 주로하던 자유와 정의예요. 저도 처음에 어, 인권이라는 그런 단어를 대체할 수 있는 좋은 단어 없었을까 찾다가 락스포로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어, 락스포 영화자로 시작을 했거든요. 보통의 어, 인권, 음, 전 세계의 대표적인 문제인 인권을 너무 이념적으로 표정으로 그들에게 어떤 희망도줄수 없을 것 같아서 시작을 했어요. 어, 그래서 이 네, 영화를 선정하기 있어서 무조건 재미와 감동이 있는 영화들만 선정해서 시민 강기하는 축제를 시작을 했습니다. 어, 2021년도에 처음 시작할 때 제가 그 서울의 명곡장이라고 어, 중구에 있는 유명한 극장인데그 극장에서 1 5 시장서 어, 스태프 통도 없이 혼자서 어, 영화제를 다 준비하고 어, 진행을 했습니다. 그때 어, 오세원 사무실장님이 축사를 어, 해주시는데 깜짝 놀라어 어떻게 정부지원 지자체 지원 한 푼도 안 받고 이렇게 영화제를 훌륭하게 소화해 줄수 있느냐 해서 어, 그 다음 회부터는 뭐 많이 도와주겠다고 해서 작년에는 세종문 서울시청 광장에서 시민들과 함께 공연도 보고 영화도 보고 그리고 올해 3회는 또 서울 열린 송영공원이라고 엄청난 큰 공원이 거든요 그래서 모든 행사를 다 진행을 합니다. 어, 올해 같은 경우는 원자력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들을 너무 많이 갖고 계세요. 원자력에 대한 공포심. 그래서 원자력에 대해서 어, 혁신, 원자력 시대로 타로 원전에서 혁신 원자력 세배도라는 주제로 어 원자력에 대해서 좀 제대로 알고 어 우리가 좀 그럴 필요가 있다 해서 원자력 특별전을 준비를 했었고요. 해외에서도 유명 감독이 세 분이나 돌아오십니다. 어 그리고 두 번째는 올해가 이제 정전 70주년이에요. 그래서 정전 저희 영화제가 원래 6월에 달 하는 이유가 호국 고원회단에 맞춰서 영화제를 6월에 달 준비를 했고 작년 같은 경우는 연평해전 성전 20주년 기념 행사를 했었고 올해는 정전 7 0주년에서 한국전쟁을 소재하는 영화들 어, 많은 영화들이 있는데 미국에서 많이, 많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1951년도에 미국에서 처음으로 전쟁기간에 만들었던 어, 한국동란의 고아라는 영화를 어, 해서 장기로 전투 뭐 여러가지 음, 한국전쟁을 소재하는 영화들을 우려로 상영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북한인 제가 아까 말씀드린 가장 핵심적으로 다루는 북한인권 어, 영화들을 어, 준비하고 있,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사람들이 너무 없어요. 문화 인재들이 너무 없고 문화 컨텐츠가 너무 없어서 보통의 영화제들이 단편영화 공모 이런 시상식을 하는데 보통 한 5회 정도 지나서 이제 그런 걸 준비를 하거든요. 어느 정도 자금이 만들어지면 어, 뭐 감독도 상금도 주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너무 자꾸 늦어지면 다음에 해야지, 다음에 해야지 하면 평생 못합니다. 그래서 가감이 작년부터 바로 시작을 했었고, 어, 한 250편 처음으로 했는데 어, 250편 정도의 단편들이 출품이 됐었고, 그중에 다섯 편을 선정을 해서 어, 시상식을 했었고요. 그런데 그, 작년 같은 경우는 북한 인권을 다는 소재의 단편들이 총 250편 중에서 여섯 펜가리고 편뿐이 안 됐어요. 올해, 올해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한 25일 날, 어, 며칠 전 25일 날공모 어, 마감을 했는데, 250편 중에서 북한 인권을 소재는 영화가 무려 40편이 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어, 어느 정도 기대는 하고 싶지만, 이 정도로 어, 젊은 친구들이 북한 인권에 대해서 자유와 정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 있게 되는구나. 저희 영화 제가 추구하는 목표, 그런 자유파 문화 확산을 위해서, 또 제대로 된 인권운동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한쪽으로 치우치는 그런 인권운동 말고 제대로 된 인권에 대해서 어 이제 젊은 친구들이 움직여주는 구나 관심을 가져주는 구나 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참 영화제가 어렵지만 참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어 생각합니다. 올해 영화제는 6월 1일부터 6월 6일까지 말씀드린 송영공원 야외 특설 무대하고 CGV 피카디리서 하는데요. 꿈에 어, 계신 분들은 뭐 멀어서 못 오시더라도 어, SNS를 통해서라도 댓글 같은 거, 어, 댓글 작업 같은 거 해서 응원도 해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저 영화제가 앞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그런 영화제로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더뜨거 지금 여기 보시면 t t u 을 보이실 겁니다. t t 는요 2017년 출간된 김유나 작가의 소설 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왼쪽 눈에 가시가 주인공이 죽음과 삶을 오가며 보름 동안 버는 사투를 추적 치료와 위아 사랑과 용서를 그려낸 작품입니다. 이후 이 작가는 매체의 글을 발표할 때트 r 스 s 트 m 스유 깨어나라 괴리어, 일어나라 자랑 서 대한민국의 여를 캐치플레이스로 자유, 선택, 책임에 대해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리고 작가의 소설과 그에 공감한 독자들에게 소설에 나오는 트러스이 재단을 현실에서 만들어보자는 의견들이 모아졌습니다. 마침내 지난 3월 미래의 주인공이 될 학생들에게 자기 자신을 먼저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주자는 취지로 11만 장의 히든 키우 책갈피를 성공적으로 배포했습니다. 이후라 서영화제가 주관하는 알람 루오 상영회와 함께하며 오늘 첫 공식 행사를 열게 되었습니다. T.A.T.U는 Trust, Trust Me Trust t 의 약자이다. 자신에게 당한 사람, 사람, 타인에게 떳떳한 사람, 사람. 사람 나는 너를 믿고 너는, 너는 나를 믿는 사람, 사람. 서로 신뢰하고 <놀람> 조종할 수 있는 세상을 추구합니다. <놀람> 와 재능기부, 나눔공사와 참여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다시 한번더드립니다 네, 다음은 칼, 트러스트 미, 책의 내부 테일 대한민국의 시계는 거꾸로 간다의 저자이신 김규나 작가님을 소개하겠습니다. 한 번씩 들어봐주시겠요 이코노미 조선에서, 조선에서 신화 에세이를 연재 중이십니다. 연재 중이십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듣 알고 이걸 넘겨야 되는데 이해해주세요. 오늘 관람하실 아이라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이라는 우리가 정말 아끼고 사랑해야 할 영화입니다. 영화는 2차 대전을 치운 세계 역사의 거센 흐름 속에서 우리의 과거를 객관적으로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고 달려가 준 이방인들의 눈에 비친 오래전 우리들의 초장화가 너무 마음 아프지만 대한민국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나 대견하고 자랑스럽게 느껴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려운 시절을 깊고 눈부시게 성장한 모습을 한번 여러분들께서 자부심 있게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트리키에서 <웃음> 영화를 발공했을 때 500만의 관객들이 <웃음> 국장으로 달려가서 의식을 접셨다고 <웃음> 합니다. 그런데 당시 우리나라의 여러가지 사정에 의해서 그리나라서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이, 어, 락스퍼, 락스퍼 영화제에 의해서 다시 개발, 발견되고 있는 영화입니다. 영화입니다. 오늘 기회로 많은 분들이 영화를 보고 중. 함께 이야기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화 중간에 흐르는 아량을 리 한번 귀그 기울여 들어보시고요. 그 후반부에 노년의 주인공 슈레이마이 기도하러 가는 길 골목에 앉아서 신구를 보다가 인사하는 인에 영화의 실제 주인공 슈레이마이라는 것도 알고 보신다면 영화를 좀더 재미있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화 주인공 슈레이만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겐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두 가지 힘이 있어 바로 선과 사랑이지 지진과 전쟁 때문에 사랑할 틈이 없고 먹고 살려면 착해선 안된다고 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거짓말하고 배신하고 욕설을 내뱉고 타인의 삶을 빼앗으며 괴롭히며 살 것인가 착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용서하며 노력하고 살 것인가 우리는 언제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유, 선택, 책임 그리고 사랑 이것이 우리가 오늘 마음에 담아야 할 믿음 당당히 자신을 믿고 산대를 신뢰하고 존중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TMTO의 정신입니다. 신뢰하는 선과 사랑은 아이라의 삶을 기추는 한 줄이 등불이 되었습니다. 영화를 본 관객의 마음에도 선과 사랑의 꽃이 활짝 피어날 것을 믿습니다. 전쟁 없는 시대를 운 좋게 살고 있지만 삶 또한 전쟁입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을 선한 마음과 사랑은 오늘 여러분이 마음에 심어주실 TMTU 정신과 함께 언젠가 누군가의 가슴에서 향기로운 꽃으로 피어날 것입니다. 즐거운 발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아이라와 함께 해주시는 우리 관객 여러분, 국민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t r u s t 느낌도 들고 그리고 이제 이 me, trust you. 감사합니다. d <웃음> <웃음> 어, 듣는데 가슴이 막벅 오르는 듯한 느낌도 들고 그리고 이제 이 시화를 주제로 하는 이 영화이기 때문에 어, 기이가 좁고 또 오리도가 더 높다고 고또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리고, 그리고 이제 이어서요 또 설명해드릴 분이 있습니다. 네, 미도동에서 커피집 공간을, 공간을 공간 운영하고 계시며, 계시며 자유 대한 호국당과 KPU 구리 지역 담당하고계는 자명희 대표님을 모시고 간단한 경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말정도 한월정도에 민간사 작가님 하고 어쨌든 듣는 ETMTO, 작가님 그런 캠페인을 시작한다는 소식을 제가 듣고 아무도 고도을 안해서 이건 무조건 해야되겠다 그래이 제가 그초하던 가치하고도 다만 자다어 좋고 그리고 저희는 하고 있지만 일요 이후에 시간에 혼자서도 충분히 할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처음에 이제 가님단어 내려봤고 이시시청시부터 시작해서, 시부터작했어요시 시작해서, 실부터 시작해서, 이시관부터 시작해서, 이시점부사시이 있거든요. 거기해서이 시점부터 시작해서, 이 시점부터 시작해서, 이시하부터시작해도이 시점부터 가서이시점부고 시작해서, 이하점부터 시작해서, 이 시점부터 시작서이해 시점부터 시이 시점부터 시는이시해이해 선생님들이 저를 람은다수 있고 은렇게하람은 다른 사람에 다른 사람은 다른 사고은 다른 고람은 다른 카페, 은다보사까은 다른 사람까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은 가가사가은 다른 사람 친구 른사람 가지고 그쪽으로 이제 람은 다른 서 거기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고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은 다른 교람은 다른 사람은 다 많은 기산을 받았고 모든 것들는 이제 중등학교는 그런 걸다 한다고 했고 취수를 다 쓰는 대리고 중학생들 다양한 이익 학생들한테 배부를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직하고 물론 이제 저 혼자 뭐다 했는 건 아니고요 다 했는 아이고 먼저 저 때문에 이제 일부러 찾아 주신 분들이 일장이 보현이하고 권유수이형하고 뭐 지금 차에 거에요. 봐주시는 감동 선생님, 뭐 어어테스트 긴장하는 거 하고 한분 분이 도와주셔가지고 무난하게 대표를 할수 있었습니다. 그 그래가지고 제가, 그 제가 겠습니다 오늘 찾아주셔서 음, 감사합니다. 어, 오늘 대안으로 이페인의 취지를 전달을 해주실 수 대표님께 다시 한번더 부탁해 <웃음> 드리겠습니다. 어, 이제 공서진영화과람날 앞두고 있는데요. 혹시 이하시기 전에 색깔피를 다 받으셨나요? 요렇게 음, 색깔 받으셨어요? <웃음> 저희가 그래도 이 취딜의 답은 구호를 한번 외치고 <목소리도> 영화를 시청하려도 좋을 것습니다 제가 어, TN이라고 외치면 우리 가객분들께서는 TU라고 외쳐주시고요 제가 Trust, trust 라고 얘기하면 우리 가객분들은 trust, trust you를 잣깍비리도 피디 외쳐주시면서 영어 관람을 시작하도록 거 하겠습니다 자잣스비비는 Trust Trust 감사합니다. 여러분, 폭격적인 영화 발음을 시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화가 니다